Oliver, i e o 우리야 그 뭔데? 야뭘 그렇게 옮기는 거야? 어? <웃음> 네가 간지러운 거야, 올리? 어야 정확히 손잡이를 알고 있어, 올리. 야. <웃음> 야 뭐야? 골프공이야? <웃음> 야 이거 무거운 거 어떻게 했어? <웃음> 야, 하지 마. 야, 이거 골프공. 야. 음. <웃음> 아,